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는,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느니가 세분이니 아버지와, 아버지와 말씀과, 말씀과 성령이시오, 성령이시오. 이, 이 세분은 하나님이시니가 하나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물과 피요이 셋은 하나 아에서일치하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잠시 제가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부족한 종이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족하나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듣고 전하게 해주시고 세상적인 것들을 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보호의 피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물로 씻으사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며 모든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로부터 힘을 받아 여러가지 재난과 고난으로부터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과 힘으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사위야일치 하나님의 권능과 힘과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보면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1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예, 버티는 거예요.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버티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란 가운데 우리는 버텨야 돼요. 자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정말 예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자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웃음> 이분은 물과 피로 오셨죠. 물은 사실 세계, 거듭남을 상징하죠. 피는 죄사함을 상징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죠. 물과 피가 다 중요해요. 이를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성령이 오셨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뭐죠?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고 대언하세요. 결국 뭐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거야. 이 성령이 임한 자들은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깁니다. 자 하늘에서 증가하는 분이 세 분이라고 이제 누구죠? 아버지, 파테르죠. 파테르와 말씀, 로고스 누구죠? 말씀이 예수님이죠. 성령, 이 푸뉴마, 이시오, 이 세무지 뭐라고 했죠? 하나라고 했죠. 삼위일체 말씀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간단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어, 나누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 이 성경신학과 역사신학과 조직신학과 실천신학과 원어, 원어연구 원어 이 테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실 때꼭 성경과 노트와 펜을 가지시고 필기를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이러한 체계들을 좀잘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굳이 3일체에 말하자면 조직신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참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이 우주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이 우주보다 더큰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은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다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단하는 것은 좀 이렇게 넌센스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 계시가 필요해요. 계시가 필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과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보게 되고 이런 조직신학과 여러가지 우리의 현실 어, 당면한 현실들과 관계된 어떤 실천신학들 그리고 우리가 좀더 성경이해를 어, 바르게 하기 위해서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예,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쓰여있고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있죠. 그래서 번역과정에서 혹시 놓쳐졌던 여러 의미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원어 또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이것이 모두는 아닙니다. 사실 너무나 여러분들이 또 연구를 해 나갈수록 이런 여러분들의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들을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근데 <웃음> 이걸 하지도 않으면 우리 한계도 모르고 교만하게 되죠. 예, 알아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3차원에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무한대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게시해 주신 이 성경, 어, 성경을 성경 통해서 우리는 그나마 약간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고 회개하고 구원에 갈수 있는 여러 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John 1의 어, chapter 5, verse 7에 보면 이... 그, 이것은, 삼3일제 강력한 증거인데, 보통 우리 개혁개정이나 한글 성경에는 이게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 마스라, 메소라틱 그, 어, 그 구약 4번에 보면 이게 나와 있거든요. 자, 중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호, 파테르 한번 읽어보세요. 호, 파테르. 호, 파테르. 파더죠, 파테르가. 자, 호는 여기서 호는 뭐죠? 호가 지금 호의토 이렇게 나오는데 호는 여기서 이제 남성이죠. 자, 그러니까 호, 여, 헬라어는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발음기호가 그대로 발음하고 그 알파벳이 발음기호 일치가 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 호파호 파테르. 호호 파테르. 그러니까 아버지를 뜻하고 호로고스호로고스호로고스 이것은 이제 말씀이죠. 예수님이죠. 카이는 그리고 토하기온 푸뉴마 시작 토하기온 토, 푸뉴마 다시 한번 토하기온 토, 푸뉴마 이건 성령, 성령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이죠. 자쭉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호파테르 호로고스 파테르. 호, 호, 로고스. 카이, 카이. 호하기온 푸뉴마 호하기온 푸뉴마, 하, 기언, 푸뉴마. 여기 엡실론하고 입실론이 같이 오면 유 발음이 돼요. 예. 자 다시 한번요. 호파테르호 로고스 카이 토하기온 프리우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뭐죠? 이 트레이스죠. 호이 트레이스죠. 트레이스는 뭐냐면 쓰리예요. 쓰리 three. 트레이스, 핸 따라 읽어, 트레이스, 핸핸은 하나라는 뜻이요. A, C, A, C. A -C. A -C. A -C. A -C. 영어로 하자면 3와 1. 셋이 다 하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 이, 여기부터 끝까지 하나씩 읽어볼게요. 호파테르, 호로고스, 카이. 카이. 카이, 토하기온 푸뉴마, 토하기온 푸뉴마. 토하기온 푸뉴마. 카이, 호, 어, 후토이 호이 트레이스 헨 에이스, 호이 트레이스 헨 에이스, 예. <웃음> 이 셋이 하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쭉읽어보니까 암기해 버리셔야 돼요. 호시자, 호파텔. Oh. <웃음> 호, 로고스, 카이, 토, 하기온푸니우마 카이, 후토이, 호이, 트레이스, 헨, 에이시. 좋습니다. 아예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꼭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와 하늘에, 자, 여기 뭐죠? 우라노스가 하늘이죠. 자, 이 하늘에 이세 분이 계시죠. 누구가 계세요? 아버지와 호, 파테르와 호, 로고스와 토, 하원 프리머가 계신데 이세 후토의 후토의 호의 트레이스 이세 분은 AC 한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정말 이삼일체 교리는 아마 저희가 천국 가야 이해를 할 거예요 본질적인 전재에 있어서는 하, 한 분이시죠. 그한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불리우는세 휘포스타시스 휘포스타시스 그러니까 인격이 존재하죠. 이 우시아, 아 본질 이 우시아는 한 분이신데 이자3 휘포스타시스가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부는 성자이냐 아니에요. 성부가 성령이시냐 아니에요. 성령이 성자이시냐?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처럼 이렇게 분리된 인격이 아니라 서로 인격 관계를 가지지만 그것은 신적 본질이 존재하는 새 형태인 거죠. 자, 정리를 하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부분을요. 시작. 본체는 네, 한 분이신데, 3위로 계신. 항상 계신 거예요. 항상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성부성자 성령은 동일한 권능 영원성 본체시다. 신성이죠. 이 하나님의 이삼위일제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삼위로 계시며 각자 완전성을 지니며 전체를 이루십니다. 예, 인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 시작 한위가, 한위가 다른 위에 종속되지 않으세요. 관계죠.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호파테르와 호로고스와 토하기온프뉴마가 후토이호이트레이스 앤 헨에이시 이 셋이 한분이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어요 <웃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죠? 무슨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의십니다. 할 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엘로힘.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의이고 강하고 능력있는 분이심을 선포하시고 싶다면, 엘로힘 하십니다. 엘로힘. 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하셨죠? I am? Who oh,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여호와라는 말이 었죠 따라해도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이야기도 하죠. 자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할때 한번 따라 선포해보세요. 엘로이. 엘로이. 엘로이. 엘로이. 엘로이. 엘로이. 엘로이. 다음에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다음에 엘올라엘올라 에롤라 영원하신 분이죠. 다음에 나함. 나함. 나함. 다음에 여호와 에호바 치드케누. 여호와 호 에호, 치드케누. 치드케는 뭐 의로우신 분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엘엘리온.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는 듯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요와 삼마. 요와 삼마. <웃음>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기도할 때 선포하세요. 자, 전능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자,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치드케놈, 치드케놈, 치 여호와 이레. 여러분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야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됩니다. 자뭐니씨는 원래 깃발을 의미하는데승리하신 하나님을 할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여호와 니시. 자거룩하신 하나님 을할때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카도시, 여호와 카도시, 여호와 카도시. 여호와 여호와 카도시. 여호와 카도시. 그 다음에 평안이라는 걸 선포할 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 샬롬. 샬롬. 그 다음에 우리의 왕, 왕이 히브리어로 멜렉크죠 여호와 멜레, 여호와 멜레, 여호와 멜레. 요하 멜레. 요하 멜레. 요하 멜레. 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거죠. 자, 요즘 아프신 분이 많죠. 저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아프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미세먼지가 너무나 많아요. 아픔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때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라파. 라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은 능력이신다.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 여호와 체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할 때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자, 우리와 함께 함께하는 부신은 임마누엘, 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할 때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좀 필요 필요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 치료할 것입니다. 정말 아도라이엠 주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공경에 있습니까? <웃음> 요한니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웃음>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엘로힘 따라해보세요. 엘로힘 엘로힘 <웃음> 우리가 한글 성경에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구약의 대부분의 실제 언어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사실 복수예요. 히브리어에 임이라는 그 전미사가 붙으면 이건 복수형이거든요. 엘로힘 하면 복수형이에요, 사실. 위험의 복수형으로 능력 있는 분을 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구약에 그 아도나이 나오죠. 아도나이. 아도나이.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불렀죠.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다음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올람, 엘올람, 엘올람. 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뜻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엘로우힘의 하나님이시고 아도나이시고 여호와이시고 엘샤바이시고 엘올람이세요. 아멘? 아멘? 아멘?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삼위일체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보시면 한 아기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건 누구요 누구를 할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자,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고 영전하신 아버지라고 했죠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한 거예요 삼위일체 강력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자의 이름이 김여자라 따라해볼게요 김여자라 김여자. 모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증거 중의 하나입니다 그다남 신약에서는 하나님 하나님을 뭐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데오스. 데오스. 데오이엘 로임과 같이 매칭해서 보시면 돼요. 자, 데오스. 데오스. 데오스. 데오스. 다음에 구약의 이 아도나이나 야훼 여호와는 신약에서 와 키리오스. 키리오스. 키리오스. 그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다 아버지는 파테르. 파테르. 파테르. 그러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용어가 아죠. 오스 데오스. 퀴리오스. 파테파테 구약에서 하나님 하면 엘로힘. 따라서 엘로힘. 뭐 주님이나 또 하나님을 뜻할 때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여호와. 여호 신약에 와서는 데오스. 데오스. 퀴리 오스, 퀴리 오스, 파텔, 파텔. 이세 가지 영어가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한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불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은 인간의 말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3일체 하나님인데요. 여기 베레슈트죠. 여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죠. 읽어보세요. 베레슈트. 베레슈트. 베레슈트. 베레슈트. 베레슈트. 처음 시작에, 태초에. 자, 그 다음에 바라. 읽어보세요.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바라. 창조했어요. 누가? 엘로힘. 엘로.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복수예요. 이미 여기 요두와 매미 이건 복수형 음이에요 엘로 엘로에다 이음을 붙인 거 엘로힘이 됐는데 이거 복수형이에요. 복수인데 보시면 이 바라 이건 자히브레는 과거 현재 구분 없어요. 자 문장을 보고 과거인지 현재인지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바라는 단수형이에요. 삼인칭 동사 원형이거든요. 바라. 복순데 주가 복순데 단수를 썼어. 강력한 삼일체하나님의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자,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베르시트, 바라,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벳, 하레츠 히브리어에서는 엔드를 그냥 이 단어에 붙여읽죠. 이것은 여기서 목적격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하였다. 하나님이 무얼, 무엇을 자 하늘들을 그리고 무엇을 땅을 그러니까 하나,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자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라 하시고 우리가 나왔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나오죠? 3.1차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함께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드리,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제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와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비이라 여기 보시면 여기 엔 아르케죠. 아르케는 우리가 아까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앞선 태초입니다. 영원의 때의 태초예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엔홀 로고스 말씀이 있었죠 카이 그리고 홀 로고스 엔 프로스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래서 카이 테오스 엔홀 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태초에 우리가 알수 없는 그 영원한 태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 42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아, 보내셔서, 보내셔서 오셨죠 <웃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얘주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함께 자, 지금,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구하시니까 그. 그런데 구죠 성부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죠 성령님께서 자이 성령은 이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시고 그분이 뭘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죠 아멘, 아멘. 자 고린도우서 1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너의 우리와 함께 있을시알 우리가 축도를 할때이 말씀을 많이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께 함께 있을지라꼭3일째 하나님의 이런 구절을 넣어서 우리가 지금 축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부터 나오셨죠.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임기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아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옵소시오 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오시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은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아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복을 끼로 하니 내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이 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말씀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한데 자 아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이야기하셨죠. 아버지께서 간구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하시고.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을 하고 여러분을 이제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웃음> 자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죠. 모든 면에서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공의로우시며 또한 사랑이 많으시죠.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섭리 운행하신대요. 자 모든 창조의 그원이시며 성자를 나시고 성령을 나오시게 하셨죠. 우리가 여기에 보면 굉장히 인간에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쓰신거예요 그래서 이, 이 의미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성녀를 만드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히 낫다비 같은이란 용어를 썼는데 아마 우리가 우리가 그 쓸, 채택할 수 있는 영어 중에 최상의 영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속죄 언약에서 성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구원을 위한 계획을 하셨죠. 칭의를 통하여. 신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자, 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에 의해서 영원히 나시는 거죠. 이게 메이크했다 만들었다 크리에이트한 개념이 아니에요. 비가튼이라는 영어를 썼고 초시적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민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마지막 때 심판자로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성령 하나님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고 한데. 이 성부로부터만 나온다는 게 동방정교회가 주장을 하고 있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서방카톨릭과 개신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분들이 우리가 나온다는 개념을 절대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아마 태초에, 태초에 사미일 차, 일차 하나님이 존재하셨을 거고, 그분들의 관계성을 설명을 하는 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개념을 이야기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생명을 발생시키시고 인간에게 일반적 재능을 부여하시고 보혜사로 오셔서 교회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볼때 성부 하나님은 플래너, 계획하시는 분이라고 하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라는 거죠. 창조를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생명을 발생시키시고 권능을 부여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부분을 시작 하나님은 본질적 음, 음, 존재에 있어서 음, 한 분이 시지만한분 음, 안에는 성부, 성령, 성령의 음, 3위가 음, 존재합니다. 음, 자 분명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본질적인 존재에 있어서 한 분이 에요 우리는 몇몇사람이 하나님을 믿죠. 한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한분 안에는 성부성자성령 삼위가 존재합니다. 그럼 다음 읽어주실래요? 이는 사람처럼 분리된 인격이 아니라 신적 본질이 존재하는 태양의 형다 예, 이것은 사람처럼 분리된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적 본질이 존재하는 새 형태입니다. 그다다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네, 아멘. 자 여기 그다음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로 이어지자 여기 중요한 게 우리는 자 본질적 존재에서 한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예수이시며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될수 없고 아들은 성령이 될수 없고 성령은 아버지가 될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항상 함께 일하세요. 항상 함께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사역하세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로해서 사역을 하실 때도 항상 일치하여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일치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치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육으로 막 일단 어떤 교단과 마치로 이방경교를 합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다 일치해 보이죠. 그러나 이건 일치가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로 우리가 일치를 해야 되는 거지 육적으로 일부러 여러 교단들을 막 이렇게 이렇게 연합시켜 버리고 하는 것들은 잘못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종교 종교통합이나 혼합주의에 지금 반대하는 거죠 아멘, 아멘. 자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심장이며, 심장이며 교리적 실제적으로 아마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이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다 이해를 해버린다면 우리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하고 하나님과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부만을 이해하고 있고 전체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성적인 또 경험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돼요. 아마 일반적인 순서가 여러분이 거듭나실 때 먼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꼭 경험을 해야 돼요. 꼭 경험을 해야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이 생존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마지막 때이 고난과 환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오늘 법문 말씀에서 그 나었듯이 예수를 아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네, 데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영의 눈이 열리고 성경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